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참새 시리즈, 그네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 참새들이 먹이를,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네, 순번을 증여해가지고, 포수가 나타나면은, 엎드려, 엎드려, 이야기로 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증여해놓고, 순번에 따라, 1번, 순번이 포수가 나타나, 엎드려, 2번, 3번, 4번까지 쭉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참새가 이빨이 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충분히 이랬습니다. 포수가 나타나자 이빨 빠진 참새가 아프, 아프, 아프. 아프라는 말에 참새들이 무슨 말인가 모르고 멀뚱멀뚱하다가다 포수총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자, 이빨 빠진 참새 두 번째 이야기 포수가 총을 싸면은 총알이다. 이것도 순번을 생겼습니다 첫번째 포수가 총을 싸자 총알이다. 두번째 총알이다. 세번째 이빨 빠진 참새가 자기 순번이 됐습니다. 포수가 총을 싸자 콩알이다. 콩알이다. 콩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참새들이 그냥 참변을 당했네. 또 오늘도 이빨 빠진 참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